뭐보 밥먹어. 뭔데? 어, 새로 개똥팠어. 그러고? 어. 내거 아니지, 그러면? 응. 한 달에 돈안 나가겠네. 아아! 은일로밥 아, 아. 차렸어? 어, 웬일로야, 맨날 차려주는데. 밥. 야, 밥이... 그래도 어제보다 았다 어제 맨밥이었는데 뭐 맨밥이야 그래도 오늘 칙칩도 챙겼어 칙칩 먹기 전에 백반 같은 거 건강식 먹는 거 아니야 저거 저것도 다 건강식이야 너 지금 대기업. 어? 광고 좀 주세요 어제는 김이었잖아 맞지 솔직히 내가 밥 챙겨주냐 아냐 챙겨줘 배달로 내가 시켜줘 웃기지마 <웃음> 너왜 추루추루 말해 아까 했어 아침에 <웃음> 아 했어? <웃음> 음, 너 참치 마요구. 저는 근데 왜 주베르 많은가? 주베르. 내가 먹어봐. 개 많이 가져가네. 그럼 한가방 먹냐? <웃음> <웃음> 맛있다. 너가 해준 밥 중에 최고야. <웃음> 재수없네. 이가 아, 먹고 싶어? 그냥 보는 건데. 봐봐, 이게 근데 그 문제야. <웃음> 아, 표정이 존나 <진짜> 재수없네. <웃음> 아, 배불러. 배보다못 먹겠어. <웃음> 그럼 내가 더 많이 먹는 거잖아. 아니야, 이거 똑같이 먹었잖아. 6개잖아. 5개네. 응. 원래 너라도 많이 먹자. <웃음> 아, 배불러. 안 먹어야겠다. <웃음> 근데 지금 먹으면 맛이 없게 먹는거어 그러면서 지금 같아. 내 국물 가져가잖아. 후루루 찹찹. <웃음> 너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브이로그잖아. 응. 그럼 평소처럼 방구 존나 낄 거야. 나 원래 아침에는 방구 잘안 껴. 근데 아침에도 늘끼던데 오늘 아침에는 바람방많잘 먹습니다. 야, 빨리 치워라. 뭐하냐? 예이! <웃음> 상마이 카페 갈 거야? 어, 그거 알아? 여기 열면 상마이 도망간다? 아, 저기 <웃음> 벌써 도망갈 준비하는데? 하하 <웃음> 입으면 급발진 아너 오늘 좀 덤볐다 아니 상마랑 꺾어 어나 어때? 넌 리발 <웃음> 그거 내거 아니야? 마스크? 어니거내거어디있어 네거거 그냥 같이 하는거아 싫어 나도 싫어 지금 냄새나 야 아무나 해 리발 자, 자,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알지? 뭐? 운전 너가 아씨 <웃음> 네, 은혜씨 안녕하세요 운전을 제일 잘한다는 여성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맞아 <웃음> 아니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어, 아직 2년 밖에 저 죄송한데, 라가리좀 크게 벌려서 목소리 좀 크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긴장해가지고요. 아, 2년 했는데 아직 긴장을 하시는 거다. 아, 지금 선글라스 벗어야 될것 같아. 왜요? 이 김에 계속. <웃음> 카메라 내릴게요. 사람들의 시각 보호를 위해서. 시각 보호. 아, 예, 예, 예. 얘는 어디서 가려고 이렇게 여기에서 있는 거세요 어, 앞에 운전자분, 은혜를 환하게 <웃음> 하지 마세요. 불법 유턴을 하셔가지고. <웃음> 오 제발 운전 잘해 주세요 은혜 화나 옆에 있는 제가 또 혼나거든요 <웃음> 도착했는데 여기가 은혜가 일주일에 여섯 번 오는 애견 카페거든요 은혜 만나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 <웃음> 그 상마이 여기 두면 얼마나 자주 와는지 문 쪽으로 뛰쳐갈 거예요 가락 저거 봐 저거 봐 나서 열어줄게 기다려 <웃음> 양개 나랑 친한 아지야 날도 좋아해 근데 알지 날도 좋아 해 이거 봐 나한테 바로 오잖아 <웃음> 어이. 상마이 똥 싸겠다 이제 아긴 상마이 똥싸어똥싸어똥싸어똥싸 어, 얼굴이 힘주고 있어. 어. 뭐야. 몸 반만큼 싸냐상말가 맨날 여기서 뭐 하는 게 있냐면 돌 던져 달라고 돌 던지면 저거 물어오고 이러거든요. 한 번만 하자. 너이안 좋아져. 슈 하면 애들이 기 아주 아주 그어 이거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또 다른들 죽는 척만 온다. 어 이들 이들 돌놀이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일로 와. 야너왜 이렇게 상무한테 위협적으로 해? 나한테 하는 것처럼. 공이 어, 아니라. 공이야. 어, 어? 야 명사. 내가 다운했어. 나안 온대. 내가 악역하는데 눈놀이하자. 아. 아우. 이제 고친다. 알아서 <웃음> 알아서 알았 어. 아,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은혜는 이렇게 일주일에 여섯 번을 세 시간씩 하루에 보내요. 컨텐츠도 그렇게 해주길. 관심 먹는 거야? 다리 왜저래 아, 할아버지 아니야? <웃음> 미쳤네 지금. 아빠님 먹어 오. 아빠님 먹어 보자. 아빠님 먹어 보자. 아. 빠님 먹어 보자. 우 아빠님아. 저라고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상마이 집에 들고 잠깐 어디 갈데 있어서. 야, 분바야. 이따가 밥 줄게. 상마. 분바야. 있어. 분바야. 분바야. 봐. 분바야. 인사했어. 해 <웃음> 해비 머신. 여러분 이제 어디 가냐면 저희가 키조개 밴에서 말씀드렸던 곰팡이 분들이 사주신 땅 있잖아요 곰동이분들이 사주신거에요 전동버스 탔어 타고동이들이 곰팡 택시를 탄거지 아니야 비행기 탄거지 은동비행기 아니지 곰팡 비행기 탄거지 아랍에미리트로 <웃음> <웃음>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리모델링 현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는데 먹을거 좀 사왔거든요 드시라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아, 네야 야, 근데 대맞이. 넓다 어, 확실히 뭐 없으니까 맞지 와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는 집인데 키조오항상 보시면 비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저쪽 있잖아 일로 네. 와 아니 여기 이제 소개를 해야지 여기다 대저택 같은 거 하나 딱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저택 을돈 없어 아니 열심히 빚내서 해야지 뭐 대충 영끌 다 영혼이랑 다로축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스튜디오 하고 이제 마당에 해가지고 곰팡이 분들 띄어놓을수 있게 <웃음> 상만이랑 같이 액... 상만이 좋아하니까 다들 상만이 동생도 데려오고 우리 이세도 나중에 아.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뭐 근데 여기 역광 아니야? 너 지금 찍을 때? 딱 좋아 얼굴 안 보이고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여기 얼마 전에 먹었던 개불이 있냐 여기 바다랑 먼데 아아스티로폼이아 아, 아, 개불인 줄 알았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페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 둘을 <웃음> 위한 여기가 설화파크라는 곳인데 여기내와봤어요한 4,000평 될거 같아 근데 <웃음> 차가 한 대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연희야 너뭐 시켰어? 초콜라 <웃음> <웃음> 아, 어떻게야 너무 좋나봐 야 엄청 흥분했다 맞지 지금 응. 꼬리 봐봐 야야 꼬리 이거 맞으면 아플 텐데 어이구야 멍들었어 우린 강아지가 없어도 강아지 있는대로 들어가서 <웃음> 커피 마시는 거야 하지만 저기 염소도 있지 얘 눈이 진짜 염소는 파충류눈이에요 어, 어이 귀여워 얘 금목걸이야? 쇼미더머니 나가겠는데? 쇼미더왜 <웃음> 아니네 저, 뭐야 연애하는 거야 목 빨고 있는데? 아, 무슨 목을? 어이 <웃음> 귀 빨라가지 마 비키라고 하는 거야 <웃음> 여기 아까 물어보니까 4천평이 아니라 2만평이래요 <웃음> 아, 근데 브이로그인데 어. 말이 많아서 시끄러워 죽겠어 원래 브이로그 말 많은 거 아니야 너 갑자기 내 채널 성향이 딱 비껴가면 이러면 안 돼. 너뭘아니유튜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 모르고. 근데 진짜 쉬고 싶어, 시끄러워. <웃음> 뭐하지? 앞그르게 하게? 내가 여기 빌렸잖아. 뭐야, 갑자기 분수 나와? 우리를 위해 틀어주셨나봐. 왜? 너가 무릎 꿇는 거보고 뭐? 아, 감사합니다. 펑크 날리려고 무릎 꿇은 건데. 뭐준줄 알았나보다. 한번더 줘야지. 아, 지금 못 보셨어. 이런 거 봐. <웃음> 아, 그거 한번 먹어봐야 돼? 안 되지. 관자놀이 개새게한 대만 쳐도 돼? 안 되지. 고막이 피나게 해도 돼? 눈 파도 돼? <웃음> 잡아 뜯어도 돼? 아, 이 재미없는 거 알지? 코털 뽑아줘. 아, <웃음> 나 오늘 뭔일이 뭐 있나 봐. 손도 찌고. 왜 다쳤어? 아이씨 아. <웃음> 여기 어. 옷걸이는 먹을 거야? 내가 유능한 스타일리스트가 될줄 알고 했거든 <웃음> 대학교 때 우리는 끝까지 가자 <웃음> 몇 년하고 그만뒀지? 3년 근데 한달 월급 얼마 받았어? 60와 그렇게 일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따라다녀 봤거든요 너무 힘들고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조인데 그럼 너 드라마 촬영하면서 봤던 스타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 난주 웃으면서 얘기하네 여기 광대 부셔도 돼? 은혜야 <웃음> 근데, 근데 그렇게 얼굴 공개하는 거 괜찮아? 어 조금 괜찮아 오늘 눈이 완전 풀매했네 보여? 눈 보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볼 거야. 설이 껴서 대신에 안경에서 냄새나잖아 뭔 냄새? <웃음>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어, 안 없어져 얼굴 기미는 언제 없어져? 또 진짜 좋다 <웃음> <웃음> 원래 남편은 와이프 놀리는 맛에 산다고 나는 너랑 티키타카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행복해 뭐 사랑이라는 사랑? 내가 너 너한... 나도 이럴 때 남주 형님 따라하자 사랑 내가 너한테 느끼는 사랑이야 무지개는 없어 안돼요 그 말만은 말아요 재밌지 아니 재미없어 나랑 사이까 재밌지 저거봐 안 내가 너 찍었어 안돼 역광이야 그러면 내가 잘생겼고안 나오잖아 안 잘생겼는데 뭐 잘생긴다고 뭐. 잘생긴 게 나오게 하려면 원래 이렇게 하잖아 알지 아저씨같은 석숙해서 그 사람 없으니까 한번 벗을게요 어, 아버님 아, 아버님 <웃음> 같아.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어, 좋아야 돼. 어, 좋지. 아버님, 아, 아빠 나보다 잘생겨. 잘생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나 한번 해줘봐. 안 돼. <웃음> 안 잘생겼는데 어떻게 잘생기야최 아니, 한 한이 있을 거아니요 잘생겼어. 해봐, 어디가? 코랑 딱 턱선이랑 지금 해가지고. 이제 지금 모자 찍고 있는 거아야 <웃음> 어, 지금 잘생겼어. 내가 나와? 너 예쁘게 찍어줄게, 내가. 얼굴 최대한 가려. 얼굴 다 가려봐. 오 개예뻐 어디가? 코랑 입이랑 야 오늘 진짜 예쁘다 근데 야야 너턱 있다 어디? 아. <웃음> 지금 오 어,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턱 여기 오 명암 줬어 턱이 있긴 하지 바로 혀 아니었어 너? <웃음> 아니 우리 평상시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서로 디스하는 거야? 이거는? 평상시잖아 어 <웃음> 뭐야 다양한 부부의 스타일이 있잖아 우리처럼 편하게 나는 근데 이걸 항상 너무 추구했지 전도 그랬어? 누구? 전 여친. 네가 첫사랑인데? 지가 아니 진짜로 야 그거 치지 마 무서우니까 넌나 첫사랑이야? 아니지 꺼져 병... 나아 어, <웃음> 다시 물어볼게. 너나 첫사랑이야? 노노 no. 씨발. No. <웃음> 어, 그러면 오빠 저기 앉아가지고 같이 찍는 거 건데? 그래 그래.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모자이크 가능하지? 가능하지. 아 이게 계속. 아한 잔만 먹어보자. 음. 아 무슨 구글 막 쓰시고. 이거 먹을래? 응. 왜 로카츠 먹어? 여기 안에 침 들어갔을까 봐. <웃음> 뭐 짜장면이야. 아 다시 안 먹어. <웃음> <웃음> 혀너 아니 혀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오빠 혀가 안 줬나 봐. 뭐가 안 줘? 봐봐. <웃음> <웃음> 안 찍었잖아 진짜 키었어아 어. 어. 아, 눈부셔 성운아 스길래 껴도 그거 해야 돼 모자이크 입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어. 불을 터가지고 <웃음> 성우아 이거 꼭 모자이크 해줘 은혜 미워도 <웃음> 자꾸 모자이크 삐꾸나가지고 자꾸 DM으로 이거 모자이크 풀렸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웃음> 걱정들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볼 때마다 아 개빡친 애생각대로성우아 <웃음> 근데 네가 그렇게 하나 삐끗하면은그 불똥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물론 강렬하는 나는 성우이랑 뭐... 항상 커뮤니케이션하고 전화통으로 설정 알려줘 그러면 이제 나랑 성훈이 사이가 삐끗하기 시작하지 왜 내가 잘 말할 수도 있잖아 성훈씨 근데요 아니잖아 너 성훈씨 관전 놀이 부셔도 돼요 <웃음> 이것도 성훈이가 다 편집하는 거잘 해야 돼 성훈씨한테 한마디 나랑해요 <웃음> 아니 성훈씨 놀러 오면 <웃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사줘 내가 사줄게 <웃음> 왜 저러 <웃음> 뭐 먹었나 했어? 성훈이 샥스핀이나케비어 이런 거 아니면 잘안 먹더라고 여기 없다고 말해줘 있어 내가 한 군데 알아왔어 인당 한 24만원인가 그래 성훈이 재수씨도 오고 애기도 오니까 아기 6개월이라서 샤시피 먹거든? 아기도? 이유식이 아니라 이유식 안에 캐비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훈이 부자네 아니 성훈이는 죽 먹는데 미음 시악마이 <웃음> 다시 가고 싶어 저희가 치앙마이 한달 살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거기 태국 이런 데는 벌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갔다 왔으니까 동남아 쪽한번더 가지 않을까 은혜랑 동남아 가서 좀 바다에서 뭐좀 잡고 근데 결혼기념일로 가는 건데 왜 우리 신혼여행 때도 참게잡아가지고 컨텐츠인데 결혼기념일에 뭘 못할까 그리고 그동안 공판... 신혼여행 아니야 나 아직 신혼여행 안 갔다고 생각해 그럼 그건 뭔데? 그냥 참게잡으러간 영상인 거야 그럼 나 그거 수정해야 돼? 제목? 아, 너 그거 어그로지? 그럼 그때 제주도에서 렌트 안 했지 자전거 두대 빌려가지고 자전거로 여행했지 어쨌든 너는 넌... 태국가스 찍어야 돼 곰팡이 어. 분들이 좋아해 은둥이 분들이 더 좋아해 사실 본성 아니야 근데 은둥이분들은 나의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고 못쩌다 <웃음>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나는 은둥이분들을 아 다들 여리고 착하고 <웃음> 난... 곰팡이분들은? 곰팡이분들은 내가 뭘 먹고 토했으면 좋겠고 <웃음> 네가 몰카로 한 뉴트리아 먹었으면 좋겠고 너 진짜 정확히 안해 왜냐면 곰팡이분들은 자꾸 날 놀리거든 <웃음> 나는 성악설을 믿거든 <웃음> 저형는뭐 먹을 거나요 피자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거든요 저는 족발을 제일 좋아하는데 족발 한 달에 4번 네 정도 먹었다고 족발 다시는안 먹을래 그래. 피자는 일주일에 솔직히 두... 두 번은 먹는 것 같은데 피자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 진짜 신기해 너 쌀국수 싫어하지? 응어 신기해 너 족발 싫어하지? 신기해 너 파닥 싫어하지? 아나 파닥 싫어 어 신기해 근데 파닥이 한참 열풍이었을 때가 있잖아 근데 대학생 때 맨날 소주 파닥 소주 파닥 소주 파닥 했는데 소주는 안 질리고 파닥만 질린 거잖아 어. 그니까 러 <웃음> 아니 소주 안 먹잖아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먹어야 소주도 맛있지 같이 먹으면 둘다 사고 일으키지 그게 추억이지 술을 먹고 사고 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도 그런... 없잖아 <웃음> 곰팡이분들한테 얘기 하나 해드릴까? 뭐? 너이 눈빛 불안하네. 아 뭔데? <웃음> 바람핀 거. 뭔 개소리야! <웃음> 이건 뻥이에요, 여러분. 마이크 하고 있어가지고 짝게말해도 들어가는 거 알고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진짜요? <웃음> 장난거 다 아죠. 너, 너 그거 말았나? 뭐? 이맞고 있을게. 그거 얘기도 해 됐어. 어, 얘기해봐. 뭔데? 너 재혼... <웃음> 없잖아. 너 재혼했었죠. <웃음> 아니 뭐라 해야 되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기발하다. 나 재혼들이 무슨 생각 넘어대네. 누구랑 결혼했었어 나? 일단 <웃음> 아걔 걔랑 나랑 결혼했었구나. <웃음> 그 아들이 다섯 살이야. 남우 이렇게 이상한 거 올라간 거요 현태팡은 재혼이다. 다섯 살된 자식이다. 아들 있다. 있다. 은혜랑 만나는 도중에 낳았다. <웃음> 기분혜는 재혼이다. 아들 둘이 있고 딸도 하나 있다. 그 딸은 이제 곧 대학생이 올라간다. 도대체 몇 살이야? 이런 거 <웃음> 김은혜는 14살 애를 낳았다 나 생리도 15살이었는데 나 진짜 안쳐 나 험하이네 너 마이크 빼아 <웃음> 어, 이거는 생리라는... <웃음> 월경? 아니 안해서 월경 알겠어 <웃음> 이거 조회해서 뭐, 100만 명 나오면 100만 명이 너 그거 아는 거야 이제 <웃음> 어. 그렇지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롱정은 <웃음> 언제 했어? 가만 있어보자 <웃음> 너 31살 했잖아 <웃음> 맞지? 어, 맞아 군대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이 서른하나 결혼하고 나서 했어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명의 화장실을 몰랐어 <웃음> 롱정에이 꿈을 꿀때 야한 꿈을 꾼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무슨 꿈마뱀 꿈을... 나왔어? <웃음> 개소리 하지 마. 아니 꿈은 원래 그런 그래, 야한 거을꿔는데 나는 파란색 배경에 갑자기 거대한 그 남자의 그게 올라오는 거야 나는 아, 화면을 아, 보는 아, 입장이야 갑자기 그 거대한 게 이렇게 올라오더니 들썩들썩 혼자 막 움직이더니 그래가지고 아. 딱 깼는데 몽종을한 거야 그러니까 그 화면에 이게 내 있던 거지? <웃음> <웃음> 얼마 당황했겠어. 스무 살에 그러고 서른한 살에 해버리니. 그것도 네 옆에 짜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웃음> 나는, 그러면, 얼마나 당했어 아니, 내가 아들을 키우는 건지. <웃음>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인지를 하잖아, 이제. 뭔가 축축하니까, 이게, 아, 이게, 뭘까? 하는데, 갑자기, 상마이가, 코가 실룩거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웃음> 눈 감고 있는데, 코만 실룩실룩 상마이 너... 눈치를 딱 보다가, 야, 큰일 났다는데, 은혜 귀가 진짜 밝아요. 은혜한테 안 걸리려고. 수압도 세게 못 틀었어요. 진짜, 은혜 깰까봐 졸졸졸 거기 나오는 곳에, 그, 막, 으 이러면서 씻고 나서, 딱 방에 들어가려고 딱 그랬는데, 은혜가.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이래가지고, 어, 아니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 공적했지야 <웃음> 배고파 가자 뭐 먹지? 집에 있는 걸로 해 먹자 사이점 거 말고 집에 대패 삼겹살 있어 그래 집에 가 상무 아빠 왔어 나 방귀 있는데? 에 <웃음> 내가 <혼자서. 웃음> 리빨래키야뭐 먹어, 우리? 뭐요, 이게? 후이로고 맨날 추가하겠네, 이런 뜻을 주고. 내가 원래 해주잖아, 상마에도 머리둥절해서 여기 와서 보고 있잖아, 엄마 미쳤어요, 이러면서. 진짜 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 눈물 개산다 이런 거 쓰는 거 해야지. 누가 봐도 진짜 안 썰어본 건데? 너 마이너스야. 자하는데? 빨리 해봐. 다혀 <웃음> 우와, 개쩐다 밥은 근데? 개 리라라고 있네? 밥은 그냥 이거 먹어야 <웃음> 나 이것도 좋아해. 너가 해준 밥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 밥 야, 있는데? 야, 야, 야, 야, 아이고, 120시간 됐네. 한번 열어봐도 돼? <웃음> 어이구야 시골강아지도 안 먹겄다 잘 먹겠습니다 초베 음. 맛있어? 어메이징 음,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없있어 HD 막 보고있어? 어잘 <웃음> 먹었습니다 내가 나 편집 좀 할게 왔어? 건네집 원래 어? 산책 <웃음> 산책? 어? 번지 어? 나랑 자리 바꿔볼래? 언제 아, 가? 어 가자 꼬려하시라고? <웃음> 나랑 잘 자... <웃음> <웃음> 갈게 갈게 은혜야 <그냥> 그만해 갈게 <웃음> 으흐 <웃음> 운동 어, 끝났다 가지만 쉬자 너 담배 챙겼어? 연초하 <웃음> <웃음> <에에. 웃음> <웃음> <웃음> 있어요? 어네 <웃음> 거짓말 같은데 <웃음> 아 잠깐만 무서워 이거 <웃음>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네. 네 있어요. 남자친구 없네요. 그럼 나랑 만날래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남편은요? 있어요. 미친놈. <웃음> <웃음> 에또 똥사대요. 또 똥사대요. 오, 오 이렇게 어느 순간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야, 야, 야. 어, 어, 저거, 동그란 거? 어, 어 진짜네. 가자. 오, 어, 물 진짜 맑고, 잔잔하고, 맞지? 어. 올밤 문어 나오겠다. 거우? 안 돼, 안 돼. 왜? 브이로그 똥 맞아. 개 빠졌네 해루시라기 싫어가지고. 좀. 야, 주실래? 정말 어. 산책 끝. 자, 여러분, 이제 아우 밥을 줄 건데, 미꾸라지거든요. 은혜야, 너가 지고너아우랑 친하잖아. 친하면 좀 무서워, 애 야, 야, 달러 밥도 벌레, 벌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성질급한 놈. 나는 못 매. 너 매기잖아, 평소처럼. 아, 나 원래 내 방법이 있어. 뭔데? 아 큰일 났다 나 맨날 이렇게 죽는데 니가 지금 있어서 됐다 됐다 내가 유인했다 됐다 가보 오오 봤다 봤다 봤다 후후 그렇게 친하진 않네 좀 일진 친구야 <웃음> 상만아 숨바꼭치라카? 무조건 너가 술래야 괜찮다고? 갸우통하면 괜찮은거야 괜찮다고? 오케이 됐어 상만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어 없는데? 아빠 어딨어? 잘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배 보고 진짜 <웃음> 너 숨어 봐 엄마 이제 숨을 거야 너가 찾으면 간식 줄게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거기 있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없는데? 엄마 어딨어? <웃음> 엄마 찾아봐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지 엄마 <웃음> 얘잘 찾는다 빨리 자자 내일 서울 가야 돼 자. 서울에 동네에 옷 사러 갈 거야 그래서 빨리 은혜랑 자야 돼요 내 가? 일로와. 나 오늘 거실을 잡고 예? 불합솔도라 브이로그에서도 이러면 야은야너서울갈론 입었어? <웃음> 아 진짜 개빡친다 아니 집앞 러닝하는 거잖아 야 뭔데 그거는 그게 워머야 뭐, 그렇게 구겨시는 거야 환자처럼 동대 패션이라고 진짜야? 진짜야 다리가 얇아서 스타킹 헐렁하다 이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어, 동묘에서 플렉스 한번 해봐야겠어 바지 하나에 만원 이렇게 요새 안해 요새 얼마요 4만 원 무더기 같은 데서 이게 무더기 없어 요새 무더기 있어 무더기에서 뭘 찾아내면 할아버지들이 던진 거를 내가 잡으면 그게 내 스타일이더라고 오늘 <웃음> 어떻 구려 네. 오늘, 오늘 센스 좋은 거 같은데? 구려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할까 너의 센스가 없다고 하겠지 너 한번 보자 어 운동 나왔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내 나와버린 넌산 <웃음> 나와버리잖아 야야야 은혜 하나 말아 펴 골조해 <웃음> 일단 여기서 옷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골동품 가게 같은 거할 거예요 은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 여기 여기 내가 가는데 어디?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어 귀엽다 이거 여기 안에 거북이 조그만 거 어, 이런 키우면 거, 뭐. 좋겠다 거기는 정갈 조그만 거아 나가 <웃음> 너 이거 블레이저 봐봐 어깨 안 맞겠지 만 디실래요 <웃음> 리스 이슬 레버레이시네 또 입게? 싸주는 거 아니었어? 얼마인데 7만 원 나가자 나가자 오 아주 괜찮은데 한번퀴 뛰고 와. <웃음> 어, 괜찮다. 나 입어볼래? 아, 승리. 우리는 어깨와 미스에서 같이 입잖아. 어, 예쁜데? 어, 나도 괜찮은데? 이제 그만할래? 알았어. 야, 나너 이거 들어. 입고 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사왔다. 네, 어, 이제 끝. 너 이제 입지 마. 야, 썰기네. 아, 네, 가보자. 개쩐데, 여기. 나는 요런 색. 아니? <웃음> 옛날 유행했던 헬리네. 어, 너무 크고 그리고 목동땡이여가고안 어울려. 나 하나 득템했거든요? 진짜 굳이. 피에르카라드 옛날 거. 핏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나다 똑같은 거 사? 아, 아, 아다리. 많이 두껍네. 야, 하지마. 너 하나 했잖아. 이거, 그거 입지 마. 어, 어너 이거 입지 마. 싫어, 입을 거야. <웃음>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은혜야. 카메라 가방 할까? 아니, 뭔 소리야. 어, 알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은혜야, 너 여자 거좀 봐. 야, 여자 거안 맞아. <웃음> 여기, 아, 여기 아, 들어가. 지금 은혜 보잖아요, 여러분? 위에 쇼파카 내 거고, 밑에 바지 내가 산 거고. 어깨가 딱맞아 은혜랑 저랑. 옷이 인가 아니야. 아니 야, 너왜 이렇게. 야, 너무 착하다. 아니, 엄청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 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안지지 마세요 미안해 만졌다 아 여기 에르메스 지갑 있을걸? 사줄까? 닭쳐담 <웃음> 다메스 너무 많이 죽겠지 피고싶어가지고 아씨 금단형사 1 5 0 0 0원이요나 이거 살래 갑자기 샀대 어 이거 흰색깔 있구나 <웃음> 왜 15,000원이야? 너무 싼데 맞지? 그치? 이거 두개에서 3만원 샀어요 어 잠시만 요 만원이네 환불하자 환불 <웃음> 어, 여기 그거 있어 오래면 아, 무더기 그럼...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래 <웃음> 옛날에 여기서 나 천원에 점퍼 샀는데 알고 보니 15만원이었잖아 1 5 0배빵튀기 가자 이제 여기 뭐금괴북 뭐. 오빠 여기 옥거북이 있어 <웃음> 사자 아니야 금거북이로 끝내자 옥거북이도 어, 좋은데 <웃음> 직접 가져와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쇼핑 다 했고 애완동물 가게 근처에 있거든요 청계천 거리 옛날에 진짜 많이 갔었는데 거기 나도 오랜만에... 많이 갔어 너 때문에 너 별로 안 갔어 사실 데이처할 때마다 저건 그때 초창기 여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마음을 뺏는 사춘루가 있으면 데려올게요 안 되지 <웃음> 자 여러분 여기가 수족관 거리네 어 내가 원하는 곳이다 들어가 보자 그래, 어디 스어 크랙 <웃음> 나 간택했는데 뽀뽀 한번 해줘 여러분. <웃음> 발이 <웃음> 왜 이렇게, 이렇게 커? 예, 엄청 커죠 저거 <웃음> 저거 <저, 저>, 쳐다본다 <웃음> 가자 <웃음>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멋있지? 완전 자연 물 흐르고 네가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이런 걸 한다고 바장 뜨잖아 은야 너의 리액션을 보니 부린내 데려가면 한 마리 데려오겠다 <웃음> 너 저기서 귀엽다고 한 여덟 번한거 알지? 근데 저기는 진짜 귀여운 애들이 많았어 내가 키우는 게다 커져 그런 거지 저기 귀여운 애들 많지 아 그래 이게 이상해졌어 그래서 작은 애들을 보면은 뭔가 아들 엄마라면 딸을 <웃음> 키우고 싶은 <웃음> 입장인 거지 내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나 이제 찾아볼 힘도 없어 내가 찾아볼게 승대국밥 어때? 안 먹어 까다로운 리가 맛있어? 응 연애 때너 빠진 거 그랬는데 왜 돈가스 물에 빠진건 저렇게 첩착거리면서 잘 먹어 몰라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 압구정 왔어요 은혜가 예전에 여기서 스타일리스트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아는 척 해가지고 되게 짜증 나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서 밥 많이 먹었지 <웃음> 자 근데 사실 압구정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어. 컨디션 쪽에 렌즈를 띄는데 눈이 너무 피로해져가지고 차라리 라식 수술을 한게 어떤가 해서 오늘 라식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돌아갈 때 제가 눈이 잠깐 안 보일 예정이어서너가 운전하고 나 해야 돼? 내가 분명히 말했어 뭐라고? 안 한다고 번. 자 라식 가기 전에 지금 커피 마시러 왔거든요 진짜 개 떨리거든요 라식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눈에 뭐 건드는 게 처음이어서 근데 옆에서 은혜가 계속 자기 스타일리스트 했다고 막 그러면서 여기 여성 전용 불안증 맛 사우나에서 거기서 작업했다고 짜나죽 자나주... 라떼는 말이야? <웃음> 이것도 없었어 저 싱싱이 없었다고? <웃음> 어깨에 돌한번 생겨야 스타일리스트 했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스타일리스트 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야 장난 공장 난데 노자 해드폰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갈게요. 너무 무서워. 너무 자 여러분 지금 라식 끝나고 가고 있거든요. 눈을 뜰수 없다는 게참 속상합니다. 은대가 지금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떨려하고 있어요. 서울 운전이 거의 처음이라. <웃음> 나도 지금 어디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브이로그 끝내 들어가겠습니다. 라식 해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 더 사이좋은 혜아 몰라. 리 여기 길 맞아? 야 몰라. 끝. 왜 울어? 슬퍼. 불쌍해너 <웃음> 어디서 얘기해? <웃음> <웃음> 이건 아니지 <웃음> 살짝 뜰수 <들> 있거든? <웃음> <웃음>